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립밤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한 입술을 가져서 한여름에도 립밤은 꼭 필수로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립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립밤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써본 립밤들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특히 뭘 발라도 건조한 입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나 입술이 너무 잘 찢어지고 트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립밤이 진짜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는 거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전에 바르는 거랑 데일리로 낮 시간 동안에 바르는 거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자기 전에 바르는 립밤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모든 립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이거 후르디아 립밤입니다. 이거는 매번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몇 통째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꾸덕한 제형의 립밤이고 보습감이 엄청나서 한겨울에는 저는 자기 전에 이거 만 사용을 해요. 제가 다른 유명한 립 마스크나 립밤 뭐립 슬리핑 페 이런 거다 써봤는데 제 입술에서 건조한 겨울밤에 보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꾸덕하고 무거운 제형으로 입술에 이렇게 올렸을 때 스며드는 느낌보다는 입술을 덮어주는 느낌이라서 솔직히 낮에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립밤 반나절 정도만 안 바르면 바로 입술 피나고 찢어지고 뜯어지고 이런 분들은 이거를 꼭 써보셨으면 해요. 자기 전에 좀 도톰하게 올려두면 아침에 입술 각질이 불어있어서 세수하고 나서 토너 패드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각질 정돈도 깔끔하게 되고 저는 입술 진짜 찢어지고 막 피나고 난리 난 상태에서도 후르디아 립밤 한 이틀 정도만 자기 전에 좀 도톰하게 발라두면 금방 다시 회복돼서 매끈한 입술이 되더라고요. 향은 약간 인위적인 꿀향에 좀 과일향 같은 게 나는데 거슬리지 않는 정도고 그냥 뭐 달달한 향이네 싶은 정도예요.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구매하기가 불편한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름에도 자기 전에 립 마스크를 꼭 사용을 하는데요. 여름에는 이거 아네즈립 슬리핑 마스크를 주로 사용을 해요.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애플라임인데 이게 지금 세 번째 통이고 그 전에는 자몽이랑 핑크색 딸기향 쓴것 같아요. 라네즈 립 마스크 처음 사려고 하면 종류가 진짜 많은데 사실 기능이나 제형이나 다 똑같고 그냥 향만 달라요. 전체적으로 좀 상큼하고 가벼운 향에 뭘 골라도 향이 진짜 다 좋기 때문에 취향 맞춰서 고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써보면서 제일 좋았던 향은 자몽향이에요. 약간 녹은 새콤달콤 같은 제형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단단한 밤타입 근데 손으로 이렇게 떠서 입술에 올리면 약간 제형이 풀어지면서 좀 녹는 느낌도 나고 좀 쫀쫀해요. 앞에 보여드렸던 후르디아 립밤은 광이 나는 타입은 아니고 약간 연고같이 꾸덕하게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라네즈 립 마스크는 입술에 천천히 스며들면서 보습을 채워주고 아침까지도 입술이 이렇게 좀 촉촉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이것도 겨울에 쓰기에는 좀 부족하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입술을 가진 분들 이립 마스크 정도면 겨울까지도 충분히 쓸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 마스크 전체적으로 발라두고 있다가 닦아내면 이제 매트한 립을 발랐을 때도 조금 더 입술 속이 촉촉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낮 시간 동안 데일리로 사용을 하는 건데 낮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쉬운 스틱 타입을 더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사용하는 거첫 번째는 이거 써니콘 버터 립밤이에요. 이거는 지금 두 통째고 예전에 써니콘에서 립밤 선물로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작년에 비건 페스타 가서 하나 또 사왔어요. 단단하지만 입술에 되게 얇게 스며드는 제형이고 좀 은근한 쿨링감이 있어요. 제형은 좀 얇은데 보습이 되게 잘 유지되고 답답함이 전혀 없어서 가벼운 제형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이 입술 안쪽까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각질을 좀 깔끔하게 잠재우면서 스킨케어로 치면 가벼운 수분크림 같은 느낌의 립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요즘처럼 아주 건조할 때 빼고는 한번 발라두면 보습력이 한 4시간 정도는 지속이 돼서 자주 쓰는 제품이고요. 패키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거 버릴 때 라벨 이렇게 뜯어서 분리수거를 깔끔하게 할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컬러 립밤으로도 몇 가지 컬러가 나왔던데 제 친구들은 컬러 립밤을 샀거든요. 근데 컬러 립밤도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얘가 이렇게 차르르 녹아드는 타입 타입이라 그런 건지 양이 좀 적게 느껴지고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정말 온라인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은 올리브영 립밤으로 굉장히 유명한 오킵스 립밤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 몇번 보긴 했는데 이... 패키지가 너무 외국스럽고 솔직히 막 예쁘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패키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아 립밤이구나 이러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써보니까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얘는 특이하게 그냥 원형이 아니라 이런 타원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가로로 입술에 바르면 되게 금방 바를 수 있어요. 종류는 쿨링이랑 언센티드 두 가지가 있고 쿨링은 말 그대로 시원한 거 그리고 언센티드는 무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에 대고 맡아보면은 약간 은은하게 연고향 같은게 살짝 나요. 두개 다 다섯가지 보습성분이 함유된 고보습 립밤으로 저처럼 진짜 극도로 건조하고 거칠어진 입술에 극강 보습을 해주는 그런 립밤이에요. 막 무르거나 쉽게 부러지지 않는 좀 단단한 제형인데 입술에 닿으면 어느정도 부드럽게 발려서 코팅된 수분감을 전해줍니다. 뭔가 되게 꾸덕 연고 같은 밤 같은 제형을 스틱 타입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 났어요. 그리고 좀 도톰하게 발리고 입술을 약간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딱 바르자마자 좀 겉도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서서히 스며들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입술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져요. 얘를 많이 도톰하게 진짜 막한 4, 5번씩 이렇게 발라두면 시간이 지나서 각질이 조금 불어나서 각질 제거를 하기에 좋고 얇고 가볍게 그냥 한번 이렇게 톡톡톡 발라두면 착 붙는 밀착 보습으로 립 메이크업 전에 각질 진정도 할수 있습니다. 보습 지속력은 요즘 같은 진짜 한겨울 기준으로 아주 건조한 제 입술에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유지가 됐고요. 입술이 진짜 건조한 저로서는 이거 한번 발라두면 립밤 자주 안 발라도 돼서 안 귀찮고 보습이 진짜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입술이 막안 건조한 분들은 너무 무거운 제형 쓸 필요 없이 오키스 립밤을 자기 전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덧발라주잖 아침까지 보습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향 중에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쿨링 릴리프인데요. 일단 제가 쿨링감이 있는 립 제형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우킵스 립밤도 쿨링감이 꽤 강력한 편이라서 이 제형 특유의 답답함이 좀 중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자극에 예민하고 순한 걸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언센티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써본 수많은 립밤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만 몇 가지 뽑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더 유명하고 SNS에서 더 핫한 제품들 많죠 저도 다 써봤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은 딱이네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